한복 입고 새해 인사 왔어? 아이 이뻐 우리 애플이 많이 컸네 애플 한터 엄마한테랑 자몽이 아빠한테랑 새해 인사 왔어? 새해 할거야? 아이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 이뻐 망고도 안아줘야지 애플이 안아주면 또 망고 우리 망고가 섭섭해 아이고 우리 망고는 역시 아들이라 아들이라 무게감이 다르네 음. 망고 눈물 자국 많이 좋아졌네 요즘에 간식 조금만 먹고 있어 한식 육식 많아가지고. 응. 음.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의자 되졌네 블루지 아 블루 불로 질투하잖아. 블루 블루도 안 하죠? 블루도 안 하죠? 발 동동 동동 한거 봐봐. 발 동동 동동 블루도 안 하죠? 아이고 애플 방금안아줬어 그래야 <웃음> 동생들 오니까좀 긴장했어. 동생들 오니까 긴장했어. <웃음> 블루 <놀라> 동생들한테 긴장했어. 우리 한테는 얼마나 좋아? 애플망고 오랜만에 봐서 좋아? 응. 세배 받자. 세배 받자. 어디 우리 애플망고 세배 하세요? 한타 엄마한테 세배 하세요? 장몽아장몽이가 응. <놀라> 큰일 했네 우리 장몽이가자몽이 덕분에 블루도 생기고 애플망고도 생기고. 아빠한테 세배할까요? 응. 아빠한테 세배할까요? 아빠가 너무 조그만해갖고. 아빠한테 세배할 거야? 세피망고. 자몽이 아빠. 세해는 건강하세요. 해야지. 아이고. 애플이, 애플이 핀 펜이라고 지금. 핀 빼버렸어. 애플이 핀 빼버렸어. 핀 여깄네. 핀 빼버렸어? 자, 핀 빼버렸어. 핀 이쁘게 해야지. 자몽아, 나 앉아서 세배받자 애플 어디갔어? 망고 왔어? 아빠는 뱀 사야지 <웃음> 망고 왔어? 이리 와 아기 애 해야지 애플이 해야지 뱀 싫어? 공주님 뱀 싫으면 어떡해요? 이쁘게 멋내려면 뭐 참으세요 하 이뻐 하 이뻐 하 이뻐 많이 컸네 저기 애플이 병원 같아. 왜? 간식이 많아가지고 망고랑 같이 간식 먹으면 막 욕심부리고 급하게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병원 같대 어, 욕심부리고 식탐이 많아가지고 응? 망고는 자기야 망고는 애플이한테 양보하는데 애플은 양보 안하는데 혼자 많이 먹으려고 급하게 먹다가 목에 걸렸다는 거야 놀래가지고 괜찮은가 검사. 애플이 놀랬겠어. 애플이? 음, 천천히 먹지? 애플이! <웃음> 애플이! 한타가 자꾸 만내생다 애플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엄마, 한타,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타,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타,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응? 음, 아이거 망고도 안 하더라고. 소리 그래 냈어? 망고도 세배하자. 세일하자 세배 한타 엄마. 한타 엄마. 세배 받아야죠. 한타 엄마. 한타 엄마. 장훈이 아빠 점장끼 저기가 야니지 가자. 아빠, 세일복 많이 받으세요. 새는더 건강하세요 아야 하지 마시고요 해야지 응 그렇지? 아빠 새는 건강하세요 <웃음>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아, 애플이 이렇게 욕심 많아 망고 안 왔는데 애플이가 이렇게 사이로 끼어든거야 자기야 애플이 망고 애플이 망고 애플이 망고 기특하네. 애플망고, 블루 다 낫고 우리 자몽이 기특하네. 자몽이 아빠가 아주 기특하네. 봐봐, 예쁘지 너? 엄마 품에 안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우리 그러선한 해버렸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웃음> 엄마 품이 기조가 나. 엄마 품에 기 우리 망고가 자몽씨! 아빠! 자몽이 아빠 세배받으러 갑시다! 세배받으러 갑시다! 아이고, 우리 애플리만 보았어? 아 안아, 안아, 안아 안아 안 마트니스 디디 디디, 마티스디 s TV.